나? 요즘 좀 바빠 매일 뭔가 하고 누굴 만나는데 진짜 친구가 필요하달까? 누구나 생각해본 적 있잖아 언제나 나를 지켜주는 수호천사 같은 존재 재밌어 근데 가치도 있는 그런 거난좀 끌리던데 넌 어때? 하고 싶은 게 생겨버렸다.